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몽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일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 어프로치 내가 왜 탑볼과 뒷땅이 나냐 에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제가 초크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클럽을 이렇게 너무 짧게 내려 잡으면서 몸을 이렇게 웅크리게 되면서 몸 사용을 막아버리니까 손목으로 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리딩엣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클럽 헤드를 볼때이 부분을 클럽 페이스라고 불러요.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솔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솔과 페이스가 만나는 부분을 리딩엣지라고 불러요. 자 반대로 솔과 클럽의 뒷부분 캐비티 혹은 머슬 부분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바운스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를 할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딩엣지가 잔디를 쓸고 지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볼을 칠때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리딩 엣지를 공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어, 이번 거 타이밍 좋게 잘 맞았네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이 튕겨요. 손목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리딩 엣지를 공에다가 집어 넣으려면 이걸 손목으로 이렇게 풀어서 박아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몸이 안 움직이면은 지금처럼 뒤땅이 나는 거고, 몸이 움직이면서 하면은 타이밍이 잘 맞으면 컨택이 잘 들어가겠지만, 탑볼이 굉장히 쉬, 쉽게 나겠죠. 이런 식으로. 리딩 엣지가 들어가면서, 몸이 돌면은 지금처럼 탑볼이 굉장히 심하게 나겠죠 이래서 우리가 어프로치 레슨 때또 다른 많이 듣는 내용은 바로 바운스를 이용해서 공을 치라는 거예요 바운스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방법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치려다 보니까 모든 웨지 클럽에는 바운스 각이라는 게 있어요 바운스 각이 무슨 뜻이냐면은 클럽을 이렇게 일자로 놨을 때 지면에 이렇게 일자로 놨을 때이 바운스를 기준으로 영도를 잡고 이 리딩 엣지가 몇 도가 올라가 있냐 뭐 적으면 8 바운스, 6 바운스 많으면 12 바운스, 14 바운스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딩 엣지가 더 위로 올라오겠죠 그 얘기는 뭐냐? 바운스를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딩 엣지에 공이 맞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운스를 이용을 하시되 그 바운스로 땅을 긁어간다고 라 생각을 하셔야지 바운스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바운스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손목을 어, 이번 것도 공 되게 잘 맞았는데 손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춰서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운스를 쓸 때는 바운스로 땅을 긁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운스로 완만하게 땅을 긁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지금처럼 격하게 긁으실 필요는 없지만 아주 부드럽게 공 뒤와 앞을 바운스를 이렇게 긁으면서 지나가 주신다면 라은 전보다는 조금 더 미스샷이 적은 임팩트 뒷땅이 나더라도 그대로 잔디를 밀고 지나가고 탑볼이 나더라도 바운스가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의 탑볼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한 1,2m 정도 더 가는? 그 정도의 아주 적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연습을 하실 때에는 자 이렇게 내가 치고자 하는 공 바로 뒤 바로 앞에 공을 놓으시면서 약간 떨어져서 스톱을 잡으시고 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의 땅을 모두 다 긁고 지나간다는 느낌,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더쉴수 없는 이러면은 벙커샷이랑 뭐가 다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벙커는 이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딥하게 이거는 바운스로 땅을 쓸고 약간 잔디만 건드리고 지나가는 거죠 땅은 건드리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 내가 치르는 공 약간 뒤, 약간 앞을 그대로 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쓸고 지나가면 지금도 살짝 임팩트가 뒷땅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뒷땅인 것 같지 않게 공이 나가기 때문에 어프로치에서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리딩 엣지를 집어넣는다는 라 생각보다는 바운스를 떨어뜨린다는 라 생각보다는 바운스로 땅을 긁고 간다는 라 생각으로 볼을 치신다면 라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어프로치샷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짧은 어프로치에서 탑볼과 뒷땅이 나는 그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